밖에 돌리면서 체크를 잘해지고 1번 큰 거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. 큰 거부터. 요거는 이제 포카칩만드는 까자 공장으로 갈 거고. 요거 큰 사이즈는 이제 식용으로 따로 판매를 할 겁니다. 지금 감자 15톤이 실려 있습니다. <웃음> 킬로당 단가가 1,300원입니다. 1,300원. <웃음> 야, 요거 계산 나오시죠? <웃음> 이제 가뭄이 들면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더라도 이 비닐 속 안에 물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해가지고 쌍골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굴려주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중간에가 이렇게 홈이 온폭 파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지을 해주면 평평한 데서 중간에가 이렇게 꺼집니다.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줬었을 때 물들이 찢어진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네, 그러면 어, 비닐한 두둑 안에 수분 공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 한쪽 편 반반 잘리게 돼 있죠 이렇게 와. 당기면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그냥 쫙 찢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와. 그냥 당겨내면 양쪽에서 남자든 여자든 비닐 걷는 작업을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인 건비도 잘할 거예요? 엄청 제작되죠 오... <웃음> 10명이서 벗겨야 될 거, 5명이서도 충분하게 다 벗길 수 있습니다. 파종시기는 넣더라도, 어, 땅 수분을 맞춰주고, 그다음 이제 감자 촉을 이렇게 정화 부분을 잘라가지고, 어, 이렇게 촉이 난 다음에 뿌리가 지금 살짝살짝 살짝 전부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? 그죠? 오... 요거는 좀 길게 나왔고, 그죠? 이렇게 네. 해서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수분만 맞으면 바로, 뿌리 자체가 성장을 해버리는 거죠. 여기도 SM팜이 들어갔나요? 저는 전작물 다, 뭐, 묘목부터 조경수까지 다 SM팜으로 사용을 해서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여기는 평당 얼마나 들어갔나요, SM팜이? 어,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상당한 그 모래기가 엄청 많은 데거든요. 네. 그러면 200평에 한 5포 정도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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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 중순에서 4월 말경에 한번 이제 출현을 하고 20cm, 30cm, 30cm 정도 크고 나면 그때 한번 슈퍼 추비를 살짝 줍니다. 아 작년에는 작년... 투명 비닐인데 왜 검정 비닐을 바꾸셨어요? 어 작년에는 이제 가쪽 풀안 나기 위해서 가쪽만 검정색을 하고 중간에는 어, 이렇게 투명 비닐을 했었었는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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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물어서 지금 뭐, 감자, 양파, 뭐, 전부 물 돌린다고 농가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죠? 네. 아, 물한 번만 놓치시면 이게 순이 한번 시들어서 망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힘듭니다. 음. 물, 수분 유지를 꾸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. 매일 한, 매일 니까물은 매일 한, 한 3일이야. 지금 날씨 같으면 낮에 햇볕이 나서 고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쿨러로 뭐한 3, 4시간씩 이렇게 주더라도 3일만 지나고 나면은 비닐 속에 물이 없습니다. 어... <웃음> 그 정도로 많이 날씨가 감입니다 지금. 큰일이네. 네. 오 감자가 고 있어요?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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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하네. 어, 지금 요건 네 개가 달렸는데 두 개나 세개 정도의 줄기가 올라오면 어, 감자 개수가 한 여덟 개 정도. 여 음. 지금 네 개의 줄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하나 앞에 거의 뭐세 개씩 한 거죠. 비가 한번 정도 와주면 이게 굵어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. 네. 어, 뭐 지금 한 사십 일째 비가 한 번도 오질 않고 있으니까.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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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못 주무시고 수분 유지시키고 한신다고참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네, 이제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. 수학하는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드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힘내셔 갖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로슬로 하면서 감자 이렇게 렇게 응. 이렇게 해서 써는 어, 거 있는 거 확인해. 이렇게 이렇게 한번한 바퀴 이렇게 돌려. 한 바퀴 돌리면서 체크를 잘 해갖고. 여기 1 번, 1번큰 거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넣으면 돼. 큰 거부터. 요거는 이제 포카칩 만드는 까자 공장으로 갈 거고, 요큰 사이즈는 이제 식용으로 따로 판매를 할 겁니다. 어, 주먹 많아, 내 주먹. 큰 감자들은 이렇게 백에 실어서 올해 킬로당, 10, 아, 만, 킬로당 1,300원에 이게 지금 몇 킬로에요 이게? 요거 한 백하면 한 900킬로 나갑니다. 요거 큰큰 큰 백이라서 가득 채우면 몇개들어 갔어요? 지금. 한 15돈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감자 15톤이 실려 있습니다 <웃음> 킬로당 단가가 1,300원입니다. 1300원. 예. 야, 이거 계산 나오시죠? <웃음> <웃음> 슈퍼농부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진짜 농사짓는 걸 제가 옆쭉 지켜봤는데 이렇게 수확을 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. <웃음> 역시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기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감자를 생산한 우리 슈퍼농부에게 제가 박수 한번쳐주시요 박수! 아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 감자 수확 하셨을 테고 하실 네. 분도 계신데 끝까지 잘 유종미를 거둬서 또 내년 농사 또 하반기 농사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. 네, 올해 그래도 그물 관리 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지만 그 농산물 시세가 가격이 그래도 받쳐주는 바람에 어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셔서 노력한 만큼 또 보답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항상 시세가 싸든 안 싸든 그거는 저희가 농민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최고의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음. 시세가 싸더라도 제일 먼저 좋은 물건 찾아서 올 거고, 음. 비싸면 대박 나는 거고. 네. <웃음> Here we go!